그러지요. 달아, 달아, 팔군달 그죠. 저기부터 앞소리부터. 응. 어. 시다오고고 어. d 어, 거 h 기야 뭐지? 오오이 어, 아, 어, d 네. Oh, g 앞 d Oh, g 오 d 오 h g 오 d Oh, g o 오 어기야. 치고서 어가거거 어기야. 다 간장을 타노 이겨 장구 간장을 타노 이겨 언어+ 어리 오, 너어 언어+ 언어+ 디어 언어 그거 곰 어기야. 저기를 바랄까? 도련님을 도련지물 업고 보니 도련님을 업고 보니 쪼글호자가 절로 나아 쪼글호자가 절로 나아, 나아. 뭐, 용찬 뭐, 모란화 모란화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칠백리 소상흥 소상 동정 시작 소상흥 동정 칠백리 일생을 보아도 일생을 보고도도 일생을 보호로구나졸로구나호로구나 조을 호로구나 조을 호로구나 호로구나 호로구나 조 l 호 u n 나조 o 호로구나 l kuna, hold 동우동 사랑 오, 오 둥둥 내 사랑 부련짐물 업고 보니 도련짐을 업고 보니 저 철호자가 절로 나 모란 황 헤이! 부용 찬찬의 모 함하! 공비을호 함하! 공비을호 소상 동정 칠뱅기 동정 칠백 j 소상 n g c 0 i 소상 a n g y s 소상 a Tong 이제 o n g c 제 i 제 겨우 소상 동정 칠백리 소상훈 공정 칠백리 일생을 보아도 일생을 보아도 조을 호로구나 조을 호로구나 호로 호로 호로, 호로 하면서 하지 마세요! 자꾸 그만해! 호로구나 호로구나 일생을 보고가도 좋을 호로구나 일생을 보아도 좋을 호로구나 호로구나 호로구나 이제 네, 잘했어요 일생을 보고가도 좋을 호로구나 일생 으음, 도음으을 으음, 으음, 으둥둥 동동 동 둥둥 호음동음으동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 이제 좋았어요. 이제 많이 잡혔어요. 도련지 물 <목> 업고 보니, 헤, 도련지 물 업고 보니. 도련지 물 업고 보니까 아니고, 도련지 물 업고 보니, 보니. 그그옆에으로큰산 헤음으로 가 업고 하지 마라고 시. 작 도련지 <목> 물 업고 보니. 아가절로나져 까져, 가아가나 부용차 개모란 까져, 까져, 까져, 개모란져하져 까져, 까을로져하 동종을 호 소상흥 동종 칠백리 소상흥 동종 칠백리 소상흥 동종 칠백리 소상흥 동종 칠백리 소상 소상에서 상이. 세박자니까동정이 빨리 나오지 말고. 다섯 번째 박에서 나와줘야 돼요 소상 동정 7 0 0 j 시 d 소상 e s 7 0 0 n 다시 이제 이제 o n g t o 동정 칠백리 도사궁 동정 칠백리 일생을 보고 가도 좋을 호로구나 일생을 보고 가도 좋을 호로구나 응 두호고고공동동어두공동 어허 동동 내네 사랑 어허 동동 내 사랑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무용 없시다 바쁘다 바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바빠 바빠요. 바빠요, 바빠요. 무용 로고.